맞습니다. 그거와 비슷해요. 뭐 어떻게 그걸 이루어요, 순카님 몰라! 우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요즘에 많이 미는 거 아닙니까? 우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자, 두 아이가 있었다. 이 둘은 브라질의 가난한 동네에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동네의 아이들과 같은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한 명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의 불을 빼앗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다. 상점에서 좀도둑질을 하고 빈집을 털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급 문투했다. 법적인 문제가 잇따랐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한편 다른 한 명은 무한한 풍요로움과 불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빵을 구웠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빵을 팔았다. 시간이 지나 저축하고 빌린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갔다. 미국에 정착한 그는 비디오를 빌려서 하루에 몇 시간씩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를 익혔다. 줄임배를 채우고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서 푸드뱅크와 교회를 전전했다. 자신의 생활비와 어머니에게 붙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얻은 인맥으로 케이블 TV와 인터넷 약정을 판매하는 일도 병행했다. 곧 그는 지역 최고의 영업사원을 등극했고 지역 총괄 담당자로 승진해 연봉, 이런 5천만원의 성과급도 받았다 어떤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느냐가 두 소년의 미래를 결정지었다 한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범죄자의 삶으로 이끌었다 다른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외부의 상황은 그 누구의 삶도 규정짓지 않았다 생각과 선택, 행동이 외부의 상황을 창조했다 내가 하는 생각은 외부의 상황에 힘을 실어줄 수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결합물이고 현재의식은 생각과 행동을 선택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컴퓨터에 잘못된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패턴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는 이제 환경이 부루해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슝카이 말하시는데 여기서 딱 그러잖아요. 둘다 가난한 동네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같은 공원에서 지냈다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전적으로 완전 똑같은 환경에서 컸는데 한 명은 내가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돼. 경쟁의식이죠. 그렇게 하니까 좀도둑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명은 아니야 무한한 풍요를 창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더니 한 지역의 총괄 담당자로 뭐이 성과급까지 그래도 연애 한 2억 정도를 버는 그런 이제 풍요로운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품은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뭘 품었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이제 온프라 윈프리도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컸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성공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자,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자, 이런 거 이제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그 당연한 얘기자면서 쉽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마음 온전한 마음이다 그래서 무언가가 부족할 때, 무언가가 잘안될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내면을 다스리면은 내면의 생각이 외부에 드러난다. 만약에 내 외부의 현실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걸 불러오는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면에. 뭐가 됐든 간에. 어? 뭐가 됐든 간에 복잡한 뭐 생각들이 내가 너무 많다거나. 난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많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걸맞는 것들이 온다. 온다. 내 내면이 전부다라는 거. 자내면에산 일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아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충카님 근데 아니 어떻게 내 잠재의식의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요 중카님?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카드값도 내야 되고 내야 될 빚도 많아요 중카님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나가오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풍요로움을 느껴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죠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해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돈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몇몇 도반들은 이 내용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결핍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장소는 내 마음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내가 얼마큼의 돈을 빌렸고, 얼마큼의 돈을 갚아야 되고 내가 은행에 내야 될 돈이 얼마고 하는그 나갈 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은 누구라도 결핍을 느끼고 누구라도 마음이 다치겠죠. 누구라도. 그 생각을, 방향을 전환을 해야 한다. 방향을 내가 원하는 것에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풍요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불안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걸 믿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를 시켰어 그러면은 보통 3일 안에 올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올까 안 올까 걱정을 해요? 걱정 안 하잖아 언제 올지 기다리고 설레는 것 뿐이지 걱정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올까 안 올까 이런 생각 안 한다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멀쩡하게 오니까 맞잖아요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을 때는 불안합니다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내가 창조한 것들이 현실에 드러나는 것은 내 믿음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걱정을 하고 불안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님이 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풍을를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에이 거짓말하지마 넌너 사기꾼이지? 너 그거 거짓말쟁이 에이 내가 풍요를 누릴 리가 없어 이러면은 못 주지 아니 아무리 뒤에다가 풍요를 쌓아놨어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못 받죠 아니 내가 지금 나 일도 안 왔는데 내가 월 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들어오지? 이게 이제 뭐라고요? 스스로 장애물, 방해물 만드는 거라고 난안될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어 라고 내가 믿고 있잖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어 맞아 충카야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응답합니다 그건맞아도 여러분이 창조한거예요그건맞아도 누가 주지 누가 주지?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믿었으면은 준다니까 무 뭐, 누군가 주겠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군가 주겠지 뭐 그거 내가 알바야?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은 기분 좋게 돈이 들어오면 돼 맞잖아요 기분 좋게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든 들어와도 돼 내가 일을 해서 벌든 로또로 들어오든 주식이 잘되든 투자했던게 잘되든 뭐 부동산을 했는데 그게 값이 많이 오르든 뭐 어떻게든 들어오면 됐지 뭐 돈이 어떻게든 들어오면 됐지 뭐 내가 남한테 해를 입히면서 번호가 아니면 됐지 뭐 치킨 먹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증권사 이벤트에서 치킨 당첨됐어요 그니까요 어떻게든 들어왔잖아 증권사 이벤트로 치킨 받을지 누가 알아 그죠? 꿈에도 모르지 꿈에도 몰라 저도 꿈에도 모르는 게 펼쳐진 일이 진짜 많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우와 쩌네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하면은 콩돌이가 알아서 만들겠죠 이거 같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와 비슷해요 뭐 어떻게 그걸 이루어요 춘카님? 몰라! 우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요즘에 많이 미는거 아닙니까? 우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 춘카님 제가 어떻게 부자가 돼? 몰라! 우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아 춘카님 어떻게 해주고 상무에 이사를 가요 아 몰라 우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몰라해줘도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거기에 대한 저는 이제 불신이 거의 없어요. 그냥 믿음입니다. 전적인 믿음. 신뢰. 나보다 훨씬 더큰 무한한 지성이 사랑으로 아주 깊은 사랑으로 나를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나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거기에 내맡기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 오래 하고 싶은 게한세 가지 정도있다그세 개를 생각해요. 그리고 우주님한테 슬쩍 얘기를 해. 이거 이거 이거 세 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올해 하면 좋으면은 하게 해주고 뭐 올해 아니어 상관없으니까 뭐될때 되게 해주세요 어 우주님 있습니다 뭐 그게 내일 돼도 되고 내년에 돼도 되고 어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우주님한테 딱 보내고 맙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